충전이 잘안 돼가지고 하나 샀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실제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손님 아시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봤습니다 바로 3D펜이죠 얘는 3D펜이 아닌데 다시 갈게요 알리익스프레스를 활용해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얘가 뭘까요? 보통은 내가 뭘 시켰는지 잘 알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앞쪽에 뭐라고 써져있는지 나와요 뭐... 가령.. 보여드릴게요 솔죠 아이유 어? 이게? 그 3D 필라멘트 라든가, 근데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부터 열어볼게요. 굉장히 철저하게 이 예, 공인을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이... 렇 이... 이... 렇 이... 이... 내가 너무 당황했네 계속 자르면 되지 아와업어레이드 해야겠구나 똑같은데서 샀는데 이게 뭐냐면 맥북 충전기 케이블 때문에 샀어요 제가 이제 맥북 케이블을 두 개를 쓰거든요 왜냐면 하나는 고 충전이 잘안돼 가지고 하나 샀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실제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된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된거 많이 쓰시는데 어... 처음에 저, 저도 이제 저거를 쓸까 하다가네저 동물모양 했던 게 귀엽잖아요 이렇게 한축번째로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평소에 쓰는 거거든요 평소에 쓰는 건데 선물로 줄겸 어, 제가 이제, 어차피 케이블이 좀, 통일성을 갖출 겸, 딱 그, 몇 가지만 샀어요, 몇 가지만. 제가 또, 곰골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곰골에 그리고 상어. 제가 이제 맥북에 붙어있는 상어거든요. 케이블, 그러니까 케이블, 마이트 그렇게 해서 했는데, 원래,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냥, 그냥 공그라미에 얘네들, 와, 어, 와장창이 담겨있어가지고, 아니, 이걸 제품을 이렇게 팔아도 돼? 이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왔네요. 어, 굉장히 어, 제품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근데, 음. 이거는 사과를 드리고 갈게요. 일본어가 적혀있네요. 수출품인데, 수출이 안 돼서 다시 돌아왔나봐요. 그러니까 포장까지 다 했다가, 네. 수출품인데, 수출이 안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동일 사이트에서 샀거든요 동일 사이트에서 샀고 아, 갑자기 이 시국에 일본어가 적혀져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음... 음 그래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죄송해요 일본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알수 없는데 자 어쨌든 그 정상적인 거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거 일본에서 산게 아니라 중국... 아... 이거 좀 찝찝한데? 나 이거 일곱 개씩산것 같은데 왜... 오다가 상어는 물에 빠졌나? 상어는, 고래는? 곰고래만 일곱 마리네요 얘는... 뭐지? 제가 일단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음... 음 일단 새로운 녀석 일본 분들이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폰에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사실 딱 맞지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 케이블 이쪽이 잘 터져요. 사실 저도 그 어쨌든 맥북 저 케이블 저기 터질랑 말랑 해가지고 샀던 제품이고. 그러니까 저거 뱅글뱅글 돌 돌아가는 거 저거 또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그냥 이왕이면 나만의 개성을 한번 표현해보자 해서 산 거고. 얘를 배를 해치듯이 네. 사실 그래서 생산율을 샀어 동물도 많은데 네. 해서 케임으로 물려주면 돼요 그러면 딱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물려주신 분들 있어요 이런 의미,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려주신 분이 있는데 의미가 없고 얘를 위에 헤드까지 끼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꼬리 부분에 이게 딱 물리게 너무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정안 된다 싶으면, 이 정도까지 해서, 네, 하면은, 딱, 이쪽 부분이, 이쪽 연결 부분이 사실 제일 약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쓰면은, 네, 굉장히 안정, 안정적으로 잘쓸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저는, 네, 보여드렸듯이, 제 케이블별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다 튼튼해요. 튼튼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둘, 둘, 둘.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솔직히 그냥 여부로 살려고 했었던 거고, 네, 했었던 거고 하니까, 이번에 제가 댓글 이벤트 한번 할까요? 댓글 이벤트랑 한번해 할게요. 자, 상어 두 마리입니다. 상어 두 마리, 상어 두 마리, 상어 두 마리, 그리고 돌고래 두, 두 마리, 돌고래 두 마리, 그리고, 범고래 두 마리, 범고래 두 마리. 총 여섯 마리를 분양을 하겠습니다. 여섯 마리 분양할 거예요. 일본에서 산 제품 아니고, 중국에서, 한 음, 산, 산 사온 제품입니다. 일본으로 가려다가, 말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이 제품 하나씩, 네. <웃음> 드릴 거고, 추첨을 돌려서, 추첨을 돌리는 그, 그걸 통해서 그냥, 랜덤으로? 네,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네, 그럼 되겠죠? 제가 사실 이 이벤트는 처음, 구독자 이벤트는 처음이어서, 네, 이렇게, 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영상을 올릴 때쯤에 잘 찾아봐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진 예,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쁘긴 되게 이뻐요. 떠 넣으면, 볼 때마다 조금 힐링되는 느낌 네,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조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빙글빙글 돌리는 것보다는 만족도가 높거든요. 단 맥북에 쓰시는 분들은 얘를 좀 밑으로 당기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턴 그냥 아예 물리세요. 맥북에 쓰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여기까지 해서 물리세요. 맥북에 쓰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걸또썼거든요왜냐면 웹북은 다른 것들, C타입, 다른 것들 넣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랑 부딪혀요. 이 옆에 중간, 차이 많이 차이 기 때문에, 웹북은 이것도 땡겨고 지금 이 웹홈이고.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여섯 마리를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시고, 이거를, 어, 공유를 해주시면 구독과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구독이나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써주시면, 그, 해주신 들 대안에서 랜덤으로 추천을 드리수 뭐, 좋아요 뭐 많이 받고 이런 거아니냐 그냥, 추천을 내서 추천을 드릴게요. 어. 그게 나을 것 같아요.